먼저 전원 버튼을 약 4초간 눌러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소리가 나죠? 자,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어, 개발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기존에 나와있던 블루투스 마이크 대비해서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크게. 그또 하나, 둘, 둘, 둘, 둘, 둘, 에코 성능 역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마이크 볼륨을 줄이는 용도고요 이걸로 마이크 감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 오른쪽 버튼은 마이크 뮤트 버튼입니다. 즉, 그렇죠? 한 번에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게 해 버리는 거죠.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하실 때좋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어, 요런 형태의 어, 스탠드에다가 세워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약한 20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서 어, 충분히 어, 블루투스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뒷면에 어, 로고를 인쇄를 하진 않고 이제 스티커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제거하 위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뮤직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조절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에코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마이크를 키고요 하나 둘셋넷 에코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마이크 테스트 어, 강의를 한다든지 그냥 아나운서 먼트 하실 때는 에코를 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노래를 하실 때는 애 그렇게 키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마이크 테스트 네 그리고 음악에 대한 고음과 저음을 조절하는 거고요. 뭐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딱히 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 모든 볼륨들을 다 위로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음악의 다, 어, 이전 곡, 다음 곡 일시정지, 정지 버튼이고요. 여기에서 사용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으시지만 한번더 설명드리면 이 가운데 전원 버튼은 전원을 켜고 끄는 역할과 MR 기능, 즉 원곡 가수의 노래에서 원곡 가수 목소리를 눌러놓고 내가 노래를 할때 사용하는 게 MR 버튼입니다. MR 버튼 기능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어, 두 개의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용하실 을때 듀엣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이 밑에 있는 버튼입니다. 이거를 누르고 약 3초 정도 있으면 두 개의 블루투스 마이크를 켜 놓으시고 꼭 3초 정도 누르시면 페어링이 돼서 어, 블루투스 마이크가 어, 스마트폰과 연결이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신호를 보내줘서 이쪽으로도 똑같은 음악이 나게 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듀엣 기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듀엣 기능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음, 하드웨어적인 설명은 되냐 그 정도면 이해가 아마 가실 거고요. 미러볼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쪽에 꽂으시게 되면. 네. 음성 반응형이에요. 그래서, 아, 하나,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어, 이 자리가 환하기 때문에, 아, 어,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둘,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현재 제품 런칭 그, 그, 그, 그, 기념으로, 어미러버을 증정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 USB 포트의 다른 용도로는 어, USB나 어, 기타 USB 종류의 이제 MP3가 있으실 경우 이걸 꽂아 주시게 되면 외부 기기 연결 입니다 음악이 많이 많이 크죠. 다음 곡이고요. 때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거나 이전 곡으로 넘어가거나 이번에는 MR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가수 목소리가 나올 때이 가운데 있는 MR 어, 전원 버튼 을 한번 눌러주시면. 반주음이 재생됩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MR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 가수 목소리가 눌려갖고 저 뒤에 가서 코러스가 됩니다. 이때 이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풀러보겠습니다 MR 버튼을. 원음이 재생됩니다. 예, 이게 원래 기이구요 MR로 사용하실 때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USB나 블루투스로 연결된 음악들의 MR을 제거하는 기능이 전원 버튼이다. 살짝 눌러줄 때마다 전원, MR 기능이 되거나 MR 기능이 풀어지거나 될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